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네. 선생님 궁합 보면요. 네네몇 퍼센트가 잘 맞는 궁합이에요? 저는 한 70%만 맞아도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오. 남남끼리 만나서 오. 어... 거, 부모하고도 싸우는 입장에 맞잖아요. 그쵸. 그쵸. 그쵸. 어, 그래서 저는 한 70%? 70% 만, 맞는 분들이 많나요? 그러면? 70% 맞는 사람이 있죠 어, 많아요? 음. 보통,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, 그래요? 70%는 엄청 잘 맞는 거죠? 잘 맞는 거죠 어, 그래서 저희가 오늘 궁합 과정인데몇 퍼센트나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<웃음> 네. 와 여기는 진짜 천생연분인데 아 그래요? 어. 이 정도면 몇 프로인가요? <웃음> 99%? 아, 아 진짜요? 70, 아니 70%도 잘 맞는데 아근데 진짜 천생연분인데 아.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진짜요? 음. 와이 남자 진짜 네네네. 대단하다 오. 굉장히 가정적이고 네네네 너무 사랑하네 여자를 여자를 음, 앉아 아껴주네 오. 남자가 더 사랑하는 기미 큰가요, 그럼? 그런 거 같이 보여져요. 어... 결혼했죠? 네, 이분들 결혼했어요. 결혼해서 자녀분들도 있는 거같이 보여지는데? 어, 아, 자녀 있어요. 응. 어... 아들 딸? 어, 그 자녀 두. 둘. 네,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완전 가정적이다 남자가요. 음,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아 그래요? 내가 만약에 이런 남자였으면 내가 아주 그냥 아, 뺏고 <웃음> 싶네 <웃음> 아, 그 정도 가정적이에요네 오... 굉장히 여자를 엄청 오. 사랑하고 네, 네, 네. 자식들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아껴주고 오... 부성애가 많네 오... 응. 여자분은요? 여자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볼때 처음에 좋아했나 모르겠어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꼬셨던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도 승승장구인데 지금 뭐 방송 나와요? 지금 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? 어, 여자분 지금 뭐, 말씀하시는 거죠? 여자 오, 오. 뭔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오. 여자분 그 시작하는 게 기운이 좋아요 그러면? 네 오.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어이 드라마 찍는 거죠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드라마에서도 내가 볼때 크게 나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 기운이 좋나 보네요 그 드라마가. 응응. 음, 어, 음. 아, 그 남자분 일적인 면은 좀 어때요? 여기는 멈췄지. 일 하고 지금 방송 찍어요? 나뭐 간간히 뭐, 뭐 TV엔 뭐 이렇게 뭐 나오긴 하겠지만. 뭐, 뭐. 드라마나 오늘... 이런 거는 크게 뭐 어... 내가 볼때 맡아서 지금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올해는 제가 이거 아직은 없어요. 어,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어... 근데 여자 쪽은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어, 뭔가 하나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을 어, 할것 같아 선생님 말씀대로 두분다 연기를 음. 하는 분이에요 음. 그러면 누가 조금 더위라고 뭐, 해야 되나요? 뭔가 좀더 잘나갈까요? 여자가 더 잘나가는 것 같아 아, 남자 같은 음. 경우는 네네네. 처음에는 이게 왜 근데 흥행을 못해 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네네. 이 사람이 하면서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어. 좀 굴곡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. 어, 그렇 응, 응. 여자분이 기운이 더 좋다는 말씀이 그렇죠. 여자분이 확 떴지. 아확 떴어요. 오. 금전은 좀 누가 조금 더 기운이 좋아요. <웃음> 내가 볼 때는 여자가 더 많이 벌어다 드리는 것 같아. 아. 여자 운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이 보여져요. 음. 응. 여자 운으로 여자 운으로. 어,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음. 현재 상태도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 남자분이 조금 더막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던데 음. 지금 현재 상태도 그런 상태예요? 엄청 이뻐하는데 <웃음> 결혼을 한지 꽤된것 같은데 맞아 꽤된것 어, 같은데 남자가 더 아껴주고 음. 그냥 그 원래 결혼하면 신혼 때만.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<웃음> 지금 결혼한 지가 꽤 됐어도 그냥 사랑스러워 어, 여자가 어, 그분은? 어, 어. 그냥 분어그다 해도 뭘 해도 이뻐 어. 뭘 해도 그냥 좋아 뭘 해도 그냥 내 와이프가 최고야 그래서 궁합이 어. 잘 맞는 거군요 응, 남자가, 응. 그렇게 남자가 더 사랑하고 음. 어 아껴주니까 아무래도 어. 누구 하나가 네네네. 비슷하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가 좋아하면 네. 이게 아무래도 헤어질 수 있는 그 확률보다 끌고 가주니까 아무래도 더 궁합이 더 좋죠 각각 성격은 좀 어때요? 성격이요? 네. 어, 남자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는 파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. 이 사람은 다병, 다방면으로 봤을 때도 네.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네. 어. 연기나, 뭐, 가정이나 이쪽으로 다잘 어...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... 그냥 묻어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. 여자 막... 성격은 어때요? 여, 여자는 보통 얘기는 아니지. 까탈스럽죠? 아, 세요? 근데. 세지. 어...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. 그러니까 여자가 더 높다고 봐야지, 사주가요. 아, 진짜? 음. 그러니까 성격이 있죠. 근데 남자가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지 다예예 예. 그러다 보니까 맞춰 주는 거죠 아.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 그냥 네네네. 해주면 다 그냥 <웃음> 오케이 그냥 성질 부리는 것까지 이뻐 아, 거의 공주처럼 막 공주처럼 그죠 공주처럼 어쩌죠 해주지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기 좀더 질문해 볼게요 네. 두분다 유명한 배우분이에요 네네 남자분은 지성 씨고 응. 여자는 응. 이보영 씨 음~ 응. 음. 이렇게 생기셨어요. 네네네. 네. 근데 요즘에 드라마 하고 있어요 남자분이. 응응. 여자분이, 여자분이 대행사랑 하고 있는데 또 엄청 잘돼요. 잘돼요. 네, 음. JTBC에서 하고 있는데 엄청 음. 잘돼요. 음. 뭔가 올해 좀 기운. 남자분은 지금 작년에 드라마고 올해 쉬고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올해 두 분의 기운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. 음, 궁금해. 남자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뭔가 하나가. 제가 들어올 것 같고 올해, 어 올해, 아, 올해 이제 하반기 운으로 봤을 아. 때 생일 달 전으로 어 산바람 나면 제가 볼 때는 네네. 뭔가 한다 소리가 나와요. 어, 음. 여자분도 여자분도 여자는 그냥 쭉 해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갈것 같아요. 어, 그 드라마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뭐 네. 마지막 종영할 때까지 잘 되겠죠? 잘될것 같아요. 어, 음.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, 그런. 그렇죠. 아 올해. 네. 올해는 그러니까 삼자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네. 근데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네. 음. 이거 말고도 계속 뭔가가 연, 연이어서 뭔가 계속 들어오는 지금 형국이죠 음.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왔는데 네네. 제가 알기로는 지성씨가 처음에 엄청 따라다녔어요 선생님 음. 아까 말씀하신 음. 대로 뭐 엄청 따라다녔어요 음. 그래서 이제 뭐잘 이렇게 만났는데 네네. 만약에 지성씨가 이런 마음이 조금 식었으면 안 만났을까요? 못 만났지 여자가 더 이, 이런 이상형은 별로 아니다 라고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<웃음> 처음에 이런 이상형은 나는 아, 별로였다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만나다 네. 너무 많이 따라다 보, 보니까 어, 이제 여자도 네, 네, 네. 좋아하게 된 거지. 아 그럼 앞으로 이 사랑이 뭐 금가고 이러진 않겠네요. 제가 볼 때는 네. 뭐 이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인코 부부처럼 보여져. 어, 어 인코 부부. 어, 그러면 앞으로도 뭐 조심해야 될 점도 없겠네요 이 부부한테는. 그럴 것 같이 보여줘요. 뭐 크게 뭐 이슈아 되거나 네네네.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아, 본인들이 그 워낙 또 네네네. 조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, 그럼 이분들 배우 활동은 언제까지 좀 할까요? 지금 배우요? 네. 자기 본인의 일을 뭐좀 일을 할까요? 내가 볼 때는 여자 같은 경우는 네. 쭉갈것 같아요. 아, 뭐 그래요? 50대까지도 뭐50 하나 둘까지도 기운이 음. 좋지 조, 좋아요 50, 50 하나 둘까지는 네. 기운 자체가 좋고 네, 네, 네. 그리고 연기를 그만두거나 그럴 것같진 않아 이쪽으로도 이 사람이 네, 네, 네. 욕심이 있거든요 네, 네, 네. 어,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때려치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때려칠 정도로 연기에도나 포기할 수 있어 오, 이 정도로 뭐 다른 일을 하,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죠 오,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사업은 안 돼요 사업이나 뭐 장사 같은 거는 하면 큰일 나요. 응, 말아먹지. <웃음> 아, 말아먹어요. 아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사업 용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. 오, 어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조심 뭐뭐 이런 일적인 면이나 뭐 건강이나 네네. 뭐 조심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때.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건 하시면 안 돼요. 어... 어,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네네. 비트코인 같은 거라든지 네네. 이런 거는 안 돼요. 어, 어. 그거 하면은 다 깨려 깨져 깨지죠. 어... 어, 여자분은요?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올해 내년까지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네, 네. 앞으로 좀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먼길 가는 것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. 사고 수가 좀 비치니까 해외 나가거나 이런 것들 좀 어, 조심을 하셔야 돼 네. 사고 수가 좀 비치니까 어, 그것만 조심하면?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어,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